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세 프로입니다. 다운스윙의 길을 한번 생각해본 신적 있나요?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건데 제가 오늘 이거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. 정의를 좀 내리자면 골프 스윙은 골프의 계적은 갔던 길로 내려와야지. 제일 정확하고 제일 방향성이 제일 좋고 그원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자, 한 길로 갔다가 다른 길로 내려오려면이 동작들, 무브먼트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갔던 길로 그냥 힘 빼면서 그 길로 다시 내려오는 방법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. 제가 다운스윙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보고 그 길로 그대로 내려오면 다운스윙이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길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운스윙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그 헤드는 똑바로 클럽패스라는 구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헤드는 똑바로 팔꿈치는 백스윙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어 궁금하시면 여기 여기 여기 클릭 한번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백스윙 방향을 좀 볼게요 자 헤드는 클럽패스 구간 안에서 똑바로 팔꿈치는 백스윙 탑까지 방향을 잡는다 하면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는 똑바로 팔꿈치는 뒤로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좋은 모양이 나오기 전에 잠깐 멈출게요 자 팔꿈치 뒤로 오른손을 옆으로 딱 이렇게 되면 모양을 보시면 제 팔꿈치가 요 안쪽이 요 옆에 안쪽이 겨드랑이 안쪽이 제 몸에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서 얘가 팔꿈치 바, 그러니까 바깥쪽이라고 할게요. 팔꿈치 바깥쪽 안쪽이라고 할게요. 팔꿈치 바깥쪽이 내 허리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백스윙 올라갈 때제 안쪽, 거의 안쪽이에요. 자, 안쪽이 붙어있고 손이 나가 있어요. 이걸 왜 굳이 지금 짚고 넘어가냐면요.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팔꿈치 안쪽이 나의 허리 를 다시 디디고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나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거는 팔꿈치 중에서도 자 안쪽 바깥쪽이 있는데 바깥쪽 팔꿈치를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쪽이 붙고 체가 일자로 들어오면 이거보다 똑바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테이크백 우선 제일 중요하고 헤드, 팔꿈치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면 다운스윙은 바깥쪽, 안쪽 바깥쪽이 보통 내 허리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큰 오산이고요 안쪽이 내 허리에 붙으면서 손을 공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. 테이크 백 요런 느낌 이런 식으로 안쪽이 나한테 붙어서 땅 근데 바깥쪽이 나한테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 요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 몸이 엄청 열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펜치가 안쪽으로 붙어서 안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거 나쁜 얘는 팔꿈치 바깥쪽. 이렇게 갖다 팔꿈치를 탁 바꿔서 이렇게 허리에 붙여서 들어오시는 분들 위에 보여드릴게요. 네, 약간 열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그래서 올라가는 게더 중요하고요. 테이크백이 중요하고 그 길로만 내려오면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경우를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